이렇게 <웃음> <웃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 생활코딩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이봉이라고 합니다 네, 생활코딩은 일반인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는 기업무 활동인데요 뭐 활동가라기보다는 저는 더 취미인이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끝댓 전략은 제가 또 3년 정도 생활코딩의 활동을 하면서 그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했던 어떤 활동들에서 어떤 패턴이랄까 또는 구성 녀도 할까 이런 것들 있어서 그걸 제가 그냥 장난스럽게 그놔요 네, 많이 맞고 있습니다. <웃음> 큰 뜻의 생각이 뭔지는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웃음>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한 뭐 컨셉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오프라인에서 했었는데 이게 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좀 소모적이라는 느낌도 들고 해서 세월이 좋아서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걸 처음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블로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정렬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 블로그 같은 컨테이너, 저는 서비스를 컨테이너라고 부르니까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었어 그래서 이 블로그 같은 컨테이너는 정렬 순서가 최신순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래밍 수업처럼 선우가 있는 그런 콘텐츠를 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게 됐습니다. 직접 만들자. 병이죠. 그래서 직접 만든 게 이제 처음에 샘플 오버나이저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고 왼쪽 제가 새로운 글을 추가하면 그게 제일 밑으로 와서 보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볼수 있게 유도하는 형태의 컨테이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 욕심이 생겼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사실은 혼자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기술이에요. h t m l css 같은 기술이 같이 있어야 돼서 고민을 하다가 아 해야겠다. 욕심이 커지면서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코딩이 올라와 있는 수업들입니다. 뭐 이런 수업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은 한 1200개 정도 올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라는 게 항상 어떤 문제를 극복하면 도약지점이 새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확장성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샘플 오버나이저 그 최초의 그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수업을 담기엔딱 적합한 사이즈인데, 요 HTML, CSS 같은 수업으로 수평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웃음> 다시 만드는 작품을 도해서 새로 만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자인이랑은 좀 다른데, 제가 중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그래서, 컨텐츠로 음. 수평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샘플 오버나이저라는 이상한 이름에서 이 어려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저 아버지가 항상 추정을하세요 아직도 발음을 못해서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개발자 영어라는 활동을 하고 계신 나솔림이라 분을 만났어요. 나솔림은 이제 개발자들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뜻이 많이 맞아서, 아 그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컨텐츠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중사용자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개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이제 회원제로 시스템을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그 사이트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플랫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래그 플랫폼 이왕이 된 거면 좀 잘해보자는 라생각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현재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코딩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플랫폼의 어떤 그 지향점은 위키피디아에 제일 근접할 것같아 존재 방식 기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컨텐츠 생산자들을 위한 비영리공공재를 만들어보자.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어린애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가 제 지금까지 컨텐츠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또 한편으로 되게 중요했던 측면이 커뮤니티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생활코딩 시작했을 때는 이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어서 충동적으로 생활코딩 페이스북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생활코딩 페이스북 그룹은 뭐냐면 개발자와 비개발자, 비개발자란 말은 좀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개발자가 아니다? 개발자가 되겠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드물게 조우하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저는 소개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개발자랑 비개발자가 만나서 질문 답변도 하고 작담도 하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조금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활동, 어떤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크크 전략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때가 됩니다. 여기 있는 키업키업들은 하나하나가 일종의 어떤 단어들의 이니셜인데요. 보통은 제가 퀴즈를 내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업은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컨테이너, 커뮤니티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결핍되어 있었다면 더잘안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 그 말을 좀 만들어본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컨텐츠는 생활코딩 그리고 컨테이너는 오픈 스토리어스 그리고 커뮤니티는 생활코딩 페이스북 그룹 뭐또 생활생산자 그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기봤습니습니다